이어서 유효 숫자가 뭐냐 글자 그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로 이거는 누구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아닌지를 아느냐 실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 속담에 시어머니만 알고 있는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는 속담이 있죠 혹시 중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네. 며느리도 몰라요 누구가 그 음식 만든 시어머니만 안다 실험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숫자 유효 숫자를 압니다 문제는 실험하는 사람이 유효 숫자 개념이 없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기록을 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유효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 숫자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한번 봅시다 자 눈금이 있는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때 우리가 최소 눈금, 눈금과 눈금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눈금 사이에 눈금이 없는 구간도 눈대중으로 갑을 읽어야 합니다. 자, 갑을 읽어라. 그런데 마지막 끝자리 마지막 숫자는 의심스럽지만은 유효 숫자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자리 수는 약간 부정확한 것 같지만은 거기까지가 유효 숫자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럼 예로서, 자, 내가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줍니다. 자, 어떤 물체 길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 최소 단위가 1mm인 자를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자, 1mm 최소 눈금단위 된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1번 122mm, 2번 122.4mm, 3번 122.45mm, 자, 1, 2, 3 중에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답이 몇 번이에요? 자, 1번 손 덮으세요. 2번 손 덮으세요. 예, 3번 손 덮으세요. 예, 2번이네요. 2번이라고 하는 걸 아는 분은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자, 최소 눈금이 1mm인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눈금이 없는 것도 눈대중으로 한 10등분은 해서 읽을 수가 있어. 근데 3번은 10등분이 아니고 100등분을 해서 읽었어요. 몰라. 현미경으로 봤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일반 우리 육안으로 최소 눈금에 100등분을 해서 읽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 맞죠? 자, 이제 최소 눈금 사이에 눈대중으로도 읽는다. 거기까지가 유효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122.4mm라고 그랬는 거는 122.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 부정확해요. 마지막 자리는. 맞죠? 부정확하지만은, 거기까지가 유효 숫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0이 문제입니다. 자, 0 기록했는 것이, 이게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실험했는 사람이 알아켜줘야 돼. 자, 만약에 예로서 0.0123g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00123, 123이 숫자는 분명히 유효 숫자야. 그런데 00 되어 있는 이거는 0은 유효 숫자일까, 아닐까, 이 문제예요. 유효 숫자예요? 아니죠. 그냥 소수점을 나타내는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 이,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유효 숫자를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2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성 그램,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1, 2, 3만 유효 숫자이고요. 나머지 앞에 0, 0 이건 아니다 그러는 걸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 이제 유효 숫자도 정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구분해서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계산할 때요 유효 숫자가 바뀝니다 계산해서 이때 계산을 더셈 뺄셈일 때와 곱셈 나누셈일 때 유효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로서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36.15 끝에 핑크색으로 나타내는 끝자리 수는 약간 부정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효 숫자입니다. 그 다음 8.5 이두 수치를 더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더셈에 의해서,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효 숫자가, 이거는 소수 첫째, 둘째 자리고요. 여기는 8.5는 유효 숫자가 첫째 자리까지입니다. 두개다 더하면은 5도 약간 의심스러운 숫자, 숫자이고, 여기에 5가 의심스러운데 1은 의심스럽지 않지만 더하면 은 6이 의심스러운 숫자예요. 왜? 5가 8.5에 5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 더하면 4, 4는 그래 의심스럽지 않아.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수 첫째 둘째 첫째 자리 6이 벌써 의심스러운데 그 소수 둘째 자리 5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돼요. 유효 숫자 개념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44.65ml 하고 유효 숫자까지 표현을 한다면은 소수 둘째 자리에 5를 반올림해서 올라가니까 7로 다시 말해 44.7ml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자, 유효 숫자가 소수 둘째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가 있다면 소수 첫째 자리, 그러니까 자리수가 작은 자리수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44.7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더샘, 뺄셈에 의한 답의 유효 숫자는 자 이렇게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를 가진 수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고, 36.15는 소수,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고, 그렇죠. 8.5는 소수 첫째 자리니까, 둘째와 첫째, 그러니까 소수 적은 수, 작은 수, 소수 첫째 자리에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뺄셈 마찬가지예요. 자 곱셈, 나누셈일 때는요 자 봅시다 12.34cm 곱하기 1.23cm를 곱하면 단위는 cm, cm, cm² 나올 거고 자 이거는 핑크색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3 곱하기 4, 3 곱하기 3, 3 곱하기 2, 3 곱하기 1, 3, 7, 0, 2는 다 핑크색입니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의심스러운 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이렇게 15.178이 값이 나왔대. 계산기에 누르면은 15.178이가 나와.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 자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자 유효 숫자 꼽셈 나누셈 유효 숫자는 자, 샘에서 사용된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자, 12.34 유효 숫자가 몇 자리냐 하면 1, 2, 3, 4, 4자리예요. 네 1.23 유효 숫자 1, 2, 3, 3자리예요. 그러면 4자리와 네 3자리, 작은 자리 수에 지배받습니다. 그럼 몇째? 셋째? 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15.178이 나왔는데 여기에 유효 숫자가 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유효 숫자가 세자리야 그러면 세 자리일 것 같으면 15.1까지가 유효 숫자인데 1에서 밑에 7이 반올림해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1 5 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효 숫자. 쉽지요. 자, 곱셈 나눗셈, 계산기에 두드릴 세요. 그럼 계산기에 나온 거쭉다쓰세요 그리고 나서 유효숫자 개수 작은 개수가 몇 개이냐. 그 개수만큼이 유효숫자이다. 그 말이.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자, 농도계산은 농도계산은. 농도 계산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농도 계산 다음 주에 다시 언급을 한번 할게요. 자, 크기 성질, 색이 성질 이두 가지로 나눌 나눌 거예요. 자, 더셈 법칙이 성립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됩니까? 된다면 더셈 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셈 법칙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 저는 이 질문 국밥을 얘기를 듭니다. 국밥. 자, 국 500g, 밥 500g, 두개 섞으면, 국밥 500g, 플러스 500g, 1000g,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그 다음, 국한 그릇, 부피입니다. 국한 그릇, 밥한 그릇, 국밥 두 그릇.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바로 그거야.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주세요. 그게 지금 크기 성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국밥 만들었습니다. 이제 농도 표시는 다음 하도록 할게요.